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뉴스 황현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안전에 늘 신경쓰고 주의를 하지만 사고는 늘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거기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대상은 아이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마련한 이번 특집 보육교직원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행복전파를 위해 쓰고 계신 행복전도사 정현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해. 우리 아들이 어제 내 안경 밟았는데. <웃음>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아, 그냥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데요. 예, 어린이집 안전사고라고 생각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이가 안경을 밟는 것처럼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도 안전사고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육교직원분들도 이 이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아프고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뛰는 아이! 차단치는 아이, 물가탄치는 아이 등등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선생님들도 넘어지고 부딪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할 수 있겠죠? 어린이집 안전공제이 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넘어짐이 가장 많고 부딪힘, 끼임, 이이 당김 등의 동작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 보육교사들의 안전사고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어, 예, 이 사고 유형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 넘어짐 또 부딪힘 뿐 아니라, 이 절단이나 배임, 또 잘림, 떨어짐, 물체 맞춤 등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 계단에서 이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는 경우 이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굴루건을 사용하다가 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고요. 짐을 옮기다가 다치거나 활동하는 아이와 부딪혀서 부상을 입는 사례까지 많았습니다. 예. 네, 정말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만큼 치료나 보상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궁금한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 물론 이런 사고들이 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 치료와 보상이 동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거나 이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눈치가 보여서 이 크지 않은 이상해는요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상 아니겠습니까? 다리야, 미안해. 무릎아, 미안해. 너가 아파도 너는 소리. 선생님가 너무 너무 미안해. <웃음> <아유>, 가 <내가> 미안하다 <웃음> 네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가 마음을 잘 챙기고 네, 아픈 것들을 위로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네.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현병수 기자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현병수 기자 나와주시죠 네 지금 저는 피치 못할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한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우, 제가 운이 참 지지리도 없죠. 음. <웃음> 우선 이 팔은요. 네. 어, 제가 그 화장실에서 아이 용변을 보고 뒷처리를 도와주다가 급하게 이제 나왔는데 음? 발을 잘못 터뜨려아 아, 그냥 그대로 탁 자빠졌지 뭐예요 예, 예, 예. 이만하면 다행이지 저 머리라도 깨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다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정말 말도 마요 아, 아. 말도 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다리는요 예, 예. 아, 제가 그때 애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돌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말려야겠다 하고 급하게 일어나는 순간 네. 순간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옆에 아이가 다칠까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그냥 잽싸게 확 어? 이렇게 돌렸는데 그 순간 제가 중심을 잃고 그냥 콱! 얼굴로 박아버린 거예요 얼굴도 다치고 다리도 삐고 세상에 얼굴은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뭐가 괜찮아요 지금 얼굴 많이 다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뻤는데요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나 보상은 다 받으신 건가요? 아 이거 어떻게 원장님이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아 이걸 또 보상을 해주자고 말하는 게좀 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쵸. 아니 근데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보상해달라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우 나 진짜 이거 어떡해요 이거 팔이랑 다리고 이빨 어게할 거예요 아유 좀말좀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어. 뒤로 자빠져놓고가 깨진다는 현장에서 아이고. 현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사례자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없을까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상품 중에서 이 보육교직원 상해 가입되어 있다면 앞서 만난 사례자처럼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도 치료와 보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네. 교수님, 네. 이 보육교직원 상해 상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보육교직원 상해! 공제상품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이나 보육외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자, 여기서 보육교직원은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하는데요 보상은 사고 발생일부터 1 8 0일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90%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고요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 장애에도 1억 5천만 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육 활동 중에 입은 상해뿐만 아니라 보육 활동 외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유 그럼요. 아유 가능합니다. 예예. 예. 이 보육 교중원이 일상 생활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상해 피해가 생기면 보상이 가능하고요. 사망장애 시에도 이 3천만 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제상품을 통해서 이보유교직원들 모두가 마음 든든하게 안심하고 이보유활동도 하고 일상생활도 할수 있겠죠?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교육, 교직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꼭 필요한 상품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보육, 교직원 상해 공제 상품에 대한 팩트체크 해 보겠습니다. 다친다고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어린이집에서가 아니라 저희 집에 문틈 사이에 손가락이 껴서 병원을 가도 이런 것도 보상을 해주나요? 아이 왜? 동그라미? 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보유 활동에 이 상해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의성이 있거나 이 천재 지변으로 인한 피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 동호회 활동으로 이 암벽등반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어흥. 근데 산재보험도 있지 않나요? 이걸 꼭 어린이집에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낭낭낭. 이 보육교직원이 이 상해 피해를 입고 이 산재 처리를 한다면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이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후에 공제회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예. 또한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상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쓰시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보육교직원 상해 공제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교직원들을 이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보육교직원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바로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상 어린이집 안전공제 뉴스 마치겠습니다.